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을 힘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위에 화면을 터치하면 점세 개가 있죠. 그 중에 자막을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 소리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자막으로 얼마든지 레슨을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 드디어 아이언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아이언 하면 7번 아이언 또는 6번 아이언으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미 우리 스윙은 다 배웠죠 그래서 아이언을 어떻게 치는게 효율적인가 뭐 아이언 했는데 또 갑자기 뭐 손목파 뭐다 나오는게 아니라 아이언 칠 때에는 우리가 지금 드라이버에서 배웠던 그 스윙 이론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뭐 셋업 측면에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칭 외지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쇼다 아이언 부터 미드 아이언 그리고 롱 아이언 에 이르기까지 아이언 이렇게 쉬울 수 있나 오늘 쇼 다이언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아이언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셋업일 거예요. 이제 어드레스 뭐 셋업 그렇게 되는데 드라이버는 이렇게 가운데 공이 놓이잖아요. 이게 가운데 공이 놓이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사실은 제가 그제 레슨을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무나 다양한 그러한 우리 골퍼분들이 계신데, 일단 절대 기준은 정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라고 해서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시작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공의 위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면에 붙어 있는 모든 공은 오른발 안쪽에 두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피칭 외지를 제가 들고 있는데, 오른발 안쪽에다 둬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두고,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우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리 싸움이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 스몰 스윙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턱대고 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최적화된 거리가 어느 정도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공은 오른발 안쪽에 두고요. 굉장히 가까이 스탠스는 내 어깨보다 좁혀져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공을 쳐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이언을 치게 되면 옥스윙에 드로우가 나나요 안 나나요? 드로우 납니다. 나요. 하지만 그롱 아이언보다 도는 각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힘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제롱 아이언이 훨씬 더 클럽도 길고 하니까 뭐 멀리 힘이 더 세겠죠. 그런데 이쇼 다이언 같은 경우는 클럽 페이스가 일단 하늘을 보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튀어 올라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좌우로 휘는 각도가 긴 아이언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요. 그다음 스탠스는. 양 어깨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가까이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4대 문파 중에 손목파, 허리파, 어깨파, 뭐 골반파 그렇게 한다 해도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접어 펴 어떤 걸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직접 제가 만날 때는 아 이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드리지만 이 상태에서 전 접어 펴로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빼고 안쪽으로 접어 펴 하게 되면 쑥 들어가나죠. 지금 피칭해지에요. 자, MP518 아이언이 좀 거리가 많이 납니다. 어, 137m 정도 지금 나갔는데, 들로오도 굉장히 좋았어요. 오, 굉장히 안정되게 맞는데, 그러면, 우리 늘 이제 응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는 발이 어깨너비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공은 여전히 발 안쪽이지만 조금 더 멀리 선다. 그 상태에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접어, 접어, 펴, 이렇게 되겠죠. 접어, 펴. 공이 좀더뜰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뭐, 비슷하게 나가네요. 136 나갔으니까. 그래서 뭐, 탄도를 원하거나 그런다면, 좀 와이드하게 서는 것도 괜찮겠네요. 물론, 미들 스윙이 좀더 멀리 가긴 해죠. 스윙이 아무래도 더 커지니까. 근데, 어,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냐면, 이 골프가 진화하는 거. 그리고 나의 골프 실력을 키우는 건 스윙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내 스윙은 우아해지고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될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쇼다이언인데 굉장히 이제 넓게 서보고 멀리 섰죠. 멀리 선 상태에서 저뭐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아무래도 볼도 더 뜨고 거리도 한140 4m 터 정도 지금 나가네요. 그래서 그 스윙을 이런 식으로 늘려 보는 건 여러분께 굉장히 이제 도움이 돼요. 근데 이렇게 쳤더니 공을 오른발 안쪽에다 뒀는데 공이 우측으로 밀리거나 아니면은 쉔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정면 카메라 보시면 이렇게 딱 났더니 이렇게 가지고 쉔크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게첫 번째 문제긴 하지만 체중 이동으로 인해서 공이 맞아야 되는 스퀘어로 맞아야 되는 그 시점에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 그냥 어떻게든 쉔크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볼의 위치를 이 오른발 안쪽에서 그냥 가운데 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옥스윙의 기준 볼의 위치는 오른발 안쪽이지만 아이언이 자꾸 쉔크가 난다거나 우측으로 많이 밀리는 분들은 공을 옮기셔도 됩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서 바로 가격을 하지만 체중 이동에 리듬을 타는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오면 계속 나가는 시점에서 공이 맞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을 왼쪽으로 옮겨도 괜찮아요. 꼭 오른쪽 오른발 안쪽을 고수를 해서 좀 고지식하게 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손목 파 아니면 골반 파 어깨 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어깨 파자 좋죠. 어때요? 다 들어오죠? 거의 뭐 136, 137. 아까 정말 빅 스윙 할때145 나가는 거 빼고는 거의 뭐 그렇게 나가네요. 그러니까 1 3 5 m 정도, 그러니까 150야드 정도가 이제 피칭 외지의 거리입니다. 자, 다시 놓고 접어 펴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접어. 지금은 한139 정도 나가네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샷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접어를 하게 되면 그냥 스윙 자체가 인사이드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윙을 할때 쇼다이어는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쇼다이어는 아무래도 좀 높게 들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저는 접어를 하게 되면 그냥 최초에 놓여 있는 게 약간 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접으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만약에 긴 클럽은 접으면 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다이언을 칠 때, 아, 얘는 서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막 들어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낭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느낀 게 뭐예요? 아까 스몰 스윙을 하나, 미들 스윙을 하나, 뭐빅 스윙은 진짜 한번 뭐 걸어보는 건데, 10m 더 쳐보겠다고 그럴 바에는 9번 잡으면 되잖아요. 굳이 막 세게 치려고 노력해가지고 밸런스 깨지는 것보다는 그냥 쇼다이언은 스몰 스윙. 이렇게 해서 딱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한테 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스윙을 바꾸면 안 된다며 뭐 미들이나 뭐 쇼다이언이나 롱아이언이나 다뭐 스몰 스윙뭐 스몰 미들이면 미들 아니면 뭐 빅이면 빅 걸로 해든다음에 그러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그건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드린 거고 하나의 틀을 제공을 한다면 고정형과 가변형이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플레이 스타일을 갖다가 쇼다이언은 스몰 스윙, 미드 아이언 스윙은 미들 스윙, 그리고 롱 아이언은 빅 스윙으로 플레이 하는 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뭐왜 어, 말이 이렇게 섞이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쇼다현 뭐 간단하네요. 셋업은 일단 스몰 스윙부터 만들어 가자. 똑같이 스몰 스윙은 어양 발이 어깨 사이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가까이 서서 그러면 오른발 안쪽 그리고 바로 접어 쳤을 때 거의 똑같은 거리다. 미들 스윙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꼭 136, 137이 기계상으로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쇼 다이언은 뭐 사실 뭐할게 있습니까? 굉장히 쉬운데 쉽잖아요. 짧으니까 이제 미드 아이언부터 여러분들의 이제 숙제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아이언 레슨 다음엔 당연히 미들, 그다음에 롱 아이언 가겠지만 짧게, 짧게,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익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채널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오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